거대한 것을 창조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자, 100원을 창조하는 것보다 100억을 창조하는 게더 어렵습니까? 네, 듣기 좋은 얘기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 자, 인내심이라는 것은 좋은 덕목이 아닙니까? 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의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삶속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흘러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내라는 것은 필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인내심을 배운다는 것에 대해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일들이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생각들이 모순된 상태일 때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뒤로 가고 또 다시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기를 반복한다면 당신은 결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뒤로 가는 것을 멈추고 앞으로만 걸어간다면 아주 신속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인내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때 오랜 시간 오랜 인내가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순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바라면서 바라지 않는 원하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그런 모순된 상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생능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최고예요 최고 자 151페이지를 보면은 이어서 좋은 얘기들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이 심장을 두드리는 아주 멋진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 자 거대한 것을 창조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자 100원을 창조하는 것보다 100억을 창조하는게 더 어렵습니까? 뭐 답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들이 우주의 법칙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자신이 창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신들이 지금까지 창조해왔던 것들에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성을 창조하는 일도 성입니다. 성. 캐슬! 네. 호화저택 같은 느낌인거죠. 호화저택. 자, 그 일도 단추를 창조하는 일만큼이나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상 그것은 똑같습니다. 100, 100억을 창조하는 일이 1억원을 창조하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두가지 서로 다른 의도의 동일한 법칙이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단추를 창조하는 거나 강남에 어, 그 뭐였죠? 에비뉴엘 그 제일 비싼 아파트인가요? 어, 에비뉴엘 어, 펜트하우스에 사는거나 살게 되는거나 어, 똑같은 똑같은 법칙에 똑같은 강도로 들어간다 더 힘든 일이 아니다 갑자기 책 구매하고 있어요 <웃음> 아 지금 책 사고 계세요 방송 보면서 <웃음> 아 근데 진짜로 아 보면서 아 보면서도 되게 기분 좋아지는 어 그리고 믿음의 힘이 좀 커지는 그리고 조금 막 뭐랄까요 약간 동기부여가 되는 어 내가 내가 원하는 것들에 온전하게 주의를 못 기울이고 있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 불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에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뺏기고 있었구나 생각보다 많은 시선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이 뭐지 하고 한번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다 조금 더 에너지를 주게 되는 네, 그런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어서 또 계속 좋은 얘기들 네, 듣기 좋은 얘기를 나옵니다. 자 제가 보기에 삶에서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들은 그것을 얻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에너지를 크게 많이 투입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훨씬 힘든 일을 하면서도 수입은 훨씬 더 적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때 그들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당신들의 가르침과 육체적인 노동 또는 행동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까 이 노력과 이 마음과 연관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성공과 이런 것들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행동이 얼마큼 중요한가 노력이 얼마큼 중요한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미 말을 했지만 자잘 들어 보세요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육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창조를 하고자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당신의, 당신이 행동에 대해서 품었던 의도는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창조한 것들을 즐기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행동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과 일치되는 믿음과 기대 섞인 생각들을 품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소망과 부합하는 생각들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끌어당김의 업식은 반드시 당신이 추구하는 결과들을 배달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자신의 생각들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육체적인 행동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그처럼 부조화 상태의 생각들로 인한 결과를 충분히 메울 수가 없게 됩니다. 조화로운 생각을 통해서 영감을 받은 행동은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생각을 통해서 하게 되는 행동은 힘들고 어려운 노동일 뿐입니다.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는 어떠한 만족도 느낄 수 없을 뿐더러 그 결과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행동에 뛰어드는 것이 정말로 기분 좋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지금 당신의 진동이 순수할 뿐만이 아니라 소망과 상충되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만일 지금 현재 당신이 어떤 일을 억지로 하기 위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든가 또는 육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있지 못하는 상태라면 언제나 그 원인은 당신이 여전히 자신의 소망과 반대되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행동지향적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가진 생각의 강력한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자, 당신이 연습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생각을 일으키는 일에 더욱 능숙하게 되면 창조와 관련해서 당신이 취해야 할 행동이라는 측면은 그렇게 많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창조와 관련해서 당신이 취해야 할 행동 혹은 노력은 그렇게 많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진인사 대천명 그리고 운국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힘 마음 근육, 마음 근육? 네, 마음을 근육, 네마음 단단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은 마음을 좀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노력의 비중이 줄어들 거라고 근데 맨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처음에는 필요하다 근데 그 비중이 점차 두, 줄어들 것이다 어,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어,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제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만일 자신에게 중요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강 악순환의 상태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지 그런 부정적인 흐름을 다시 상승의 선순환 쪽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 궁금하지 않나요? 이거 지금 이 상태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강의 악순환. 뭔가 이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잘 굴러가다가 살짝 삐끗해갖고 마음을 챙겨서 다시 나아갈 때 이럴 땐 괜찮아요. 근데 내가 마음 챙기을 못했어요.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더 방치를 했어요. 더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떨어져서 어느 순간 이제 삶이 갑자기 뭔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원하지 않는 일들만 계속 나타나고, 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될지 모르는, 그냥 그런 상황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게 조금만 힘든 일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잘 마음을 추스러서 해결하면 되겠지만, 사면 초과예요. 어디로 가도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힘든 거죠. 교통사고 나서 막 다리가 부러졌고, 뭐 돈이 없어갖고 막, 어? 빛 독촉 전화가 오고, 저랑 끝에 몰린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냐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대단히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와 같은 하강의 악순환 상태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부정적인 하나의 조그마한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생각들이 그 생각에 끌려왔고 더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으며 더 많은 대화가 거기에 가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당신의 말마따나 대단히 강력한 하강의 악순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격렬한 상태에 빠져있을 때 자신이 원치 않는 현실로부터 그 생각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존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당신의 발가락이 너무나 욱신거리고 있을 때 건강한 발을 생각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처럼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상황들에 놓이게 될 경우 우리가 추천하는 방법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림으로써 주의를 전환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즉 잠을 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또는 애완동물과 어울려 노는 것이죠. 생각을 다른대로 돌릴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그와 같은 하강 악순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조차도 당신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 좋은 것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최상의 좋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비록 그것이 현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서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로 지금 당신에게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가져다 주게 됩니다. 으흐, 당신은 어이구 오직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의 방향으로 더욱더 많이 자신의 생각들을 이끌어가는 것에 의해서만 그처럼 급격한 하강 악순환의 추세를 선순환의 추세로 빠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했던 말이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냥 차라리 잠을 자거나 뭘 해도 뭘 해도 좋아지지 않을 때는 잠을 자거나 산책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기분 전환을 하고 이 조금이라도 좋아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이런 마음공부 마음챙김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랑 너무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상태일 때는 사실 긍정적인 생각이 안 돼요 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최상의 상태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라도 좀 멈출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주의를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우리의 마음을 리프레쉬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라는 거죠. 어. 그러고 나서 차근차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긍정적인 우리가 원하는 곳에다가 옮겨놔라. 라는 거예요. 요즘에 주식이나 재테크에 관한 책만 관심이 갔는데 춘카님 채널 보면서 마음 공부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다시 마음에 새겨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현실적인 것에 그러니까 제가 언제 가장 많이 느끼냐면 은이 현실적인 것에만 집중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부만 하다 보면 은 처음에는 되게 좋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저런 것들을 알게 됐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어, 내 삶을 이롭게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상 또 해보면 은 특히나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에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운의 영역이 좀 크게 작용하잖아요. 왜냐면은 거기에는 절대적인 게 없잖아요. 뭐 주, 뭐냐, 최고의 주식 전문가를 데려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다 주식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맞출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미래의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에 맡겨야 되는데 어, 내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예전보다 나아질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마음 챙김을잘 못했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무리 많아도 쫄딱 망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공부가 좀 미흡하다고 해도 내가 마음 챙김을 잘한다면은 어, 운이 좋아져서 오히려 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저는 어, 이런 주식이나 재테크 같은 걸 하려면은 그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많이 해서 그것을 내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주식 공부를 안 하면서도 그냥 긍정적인 마음만 좀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 줌에서 어떤 정보들을 얻어갖고 그러면서도 재테크 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전혀 안하고서 이제 적정선에서 하는거죠 적정선에서 어. 거기다가 막 크게 막 무리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만 잘 챙기면서 가는거예요 어차피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에다 주의를 두면은 그것이 나타나는거예요 공부를 꼭 해야 돼 라는 뭔가 이렇게 제약을 내가 스스로 건다면은 그 제약에 맞게끔 현실이 펼쳐지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식을 몰라도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주식을 모르고 재테크를 공부를 아예 안 했는데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니까 러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너무 이제 학습이 된거죠 주입식 교육이 된거죠 네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에 이제 주의십시 교육이 많이 돼갖고 제 믿음 때문에 그게 안 되지만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뭐랄까 제약하는 믿음이 없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거죠